진짜 엄청 고급 호텔의 친구에서 나을 것 같은 그런 아련한 노무 향수 못 뿌린 거 달달하고 상큼하고 약간 사랑스럽고 이게 시중에서 맡아볼 수 있는 그런 향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엄청 엄청 많이 추천을 해드렸던 올리브영의 숨은 꿀템 유주 향기 제품들 소개해드리는 영상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영상에서도 되게 되게 되게 많이 추천을 해드렸고 좀 향수를 쓰면은 코가 따갑거나 무거향 싫어하시는 분들. 근데 또 내가 이렇게 걸어갔을 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이향 되게 유니크하다 이런 향수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을 제품 추천과 레이어링 방법 그리고 이미지에 맞는 향수 추천 또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오드 퍼퓸 라인인데 향이 두 가지예요. 저는 이 유즈 오드 퍼퓸 라인이 왜 좋았냐면은 좀 약간 기존 향수들이랑은 다르게 향이 좀 가벼워요. 이렇게 코끝이 쎄하거나 강한 향이 아니라 되게 부담없이 잔잔하게 남는 그런 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각자의 채취랑 이렇게 섞였을 때좀 잔향이 다 다르게 남더라고요. 그게 되게 매력이 있었고 또 오드 퍼퓸의 단점이 가볍기 때문에 금방 날라가고 지속력이 안 좋잖아요. 근데 얘는 지속력도 되게 좋은 편이고 솔리드 퍼퓸이랑 같이 썼을 때 정말 하루종일 지속되는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코끝을 찌르는 향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호불호 갈리지 않고 좋아하실 만한 그런 향수입니다. 이서머 퍼스트 키스 향은 정말 저는 한번딱 맡아보자마자 아 이거는 존 바바투스 아티산 여자 버전이다 라고 딱 생각을 했거든요. 완전 똑같진 않고 그것보다 조금 가벼운 여름 숲속 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름에 이거를 목 양쪽에 진짜 그냥 가볍게 뿌리고 나갔는데 너무 청량청량하고 정말 딱그뉴진스 분들 노래 듣고 사람들이 여름 향수 같다. 이러잖아요. 저는 딱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종바바토스 자체가 되게 호불호 안 갈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중적인 남자 향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여자분서는 유명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약간 사람을 설레게 하는 그런 향입니다. 저는 TMI이지만 키큰 남자가 종바바토스 아티산을 뿌리고 다니면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딱이 향이 남자분들이 반대로 여자한테 느끼는 그런 설레는 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 포의버 향인데 이거는 딱 맞자마자 되게 포근하다. 근데 또 되게 깊고 진짜 깨끗한 비누 향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약간 우드 향도 나면서 진짜 엄청 고급 호텔의 친구에서 날것 같은 그런 아련한 향기? 이게 초가을에도 되게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세련된 향인데 끝에 약간 상큼한 향이 나요. 그래서 그런 향이 되게 체 어디서 나나 상세페이지를 봤더니 오렌지랑 베르가못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무겁지만도 않고 끝에는 살짝 상큼하게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머스크 특유의 코 콧... 끝을 딱 때리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침구에 이렇게 뿌려도 너무너무 좋고 약간 밤이랑 잘 어울리는 향이라서 저는 일기장이나 책에도 몇번 이렇게 뿌려서 왔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밤에 되게 릴렉스되고 나만의 생각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딱 형성이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딱이향 하면은 뭔가 우아한 포근한 그런 이미지 그게 떠올랐거든요 그런 이미지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솔리 솔리드 퍼퓸 라인인데 제가 왜 솔리드 퍼퓸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은제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진짜가 진짜 향수병들을 도미노처럼 막 이렇게 쓰러뜨리고 다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아무래도 반려동물 키우면 은 이런 게 호흡기에 들어갈까 봐 이렇게 뿌리는 걸 되게 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짜서 쓰는 제품들을 많이 써보게 됐는데 솔리드 퍼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뿌리는 향수보다 나의 츄치랑 섞이면서 되게 묘하게 퍼지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향은 썸머 퍼스트 키스, 스테이 포에버, 이그나이트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저는 보통 오드퍼퓸에 있는 이 두가지 향이랑 솔리드퍼퓸이랑 같이 사용을 해주는데 이러면은 정말 하루종일 그 향기가 되게 은은하게 지속이 돼요. 그래가지고 지속력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솔리드퍼퓸이랑 오드퍼퓸 두개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세가지 향을 다 좋아해가지고 다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중에 하나만 사야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스테이포에버를 제일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향도 좋은데 이게 되게 꿀팁이 영혼 향수의 레이어링 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되게 베이스 향수 같은 느낌으로 잔잔하고 은은한 그런 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본으로 깔아주고 안 쓰는 향수, 독했던 향수를 뿌리면 이 포근한 향기가 그 향수의 단점을 이렇게 싹 눌러줘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서 안 쓰던 향수도 이거랑 레이어링하면 정말 정말 묘한 향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거 진짜 완전 향수 치트키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 예, 완전 추천드리고 을또 이런 방식으로 유즈 제품들이 다른 각각의 향들을 믹스하고 레이어링해서 사용했을 때 되게 묘하게 비슷하면서도 각각의 향이 어우러져가지고 완전 세상에 없던 그런 향으로 변하는데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을 때 친구들이 어너 향수 못 썼어? 했던 그런 조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해드릴 조합은 이 썸머 퍼스트 키스 솔리드 퍼퓸이랑 이 스테이 포에버 오드 퍼퓸인데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조합이거든요. 스테이 포에버의 되게 깊고 포근한 향에 이서머 퍼스트 키스의 그런 청량함, 여름향을 이렇게 얹어주면은 진짜 묘한 느낌? 약간 여름과 가을 사이의 그런 청량함? 되게 막 신비였고 톡톡 튀는? 그러면서도 약간 여성스러울? 제가 이 조합을 데일리로도 진짜 진짜 많이 쓰고 다니고 이게 시중에서 맡아볼 수 있는 그런 향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항상 너 향수 못 뿌린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은 또 스테이 포에버 위에 이슬리드 퍼퓸 이그나이트 얹어주는 건데 요거 이그나이트는 사실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아, 얘를 넣을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향에 약간 남녀를 나누는 게좀 웃기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건 완전히 남자향인 거예요 진짜 제가 딱 떠올린 사람은 남주역시의 그런 남친향 느낌? 그래가지고 아 이걸 여자분들한테 추천을 해주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뺄려다가 그냥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손이 잡혀가지고 목 양옆에 이렇게 가볍게 얹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처음 향보다 잔향이 진짜 대박 좋은 거예요. 정말 정제된 그런 깨끗한 우드향이라서 약간 사찰 느낌? 되게 정적인 향이에요. 그래서 이거 남자친구 선물용으로 주기 진짜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저 남자인 친구가 이거 냄새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선물로 하나를 줬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처럼 여자분들이 쓰시기에는 저는 이거 하나 쓰는 것보다는 이 스테이포에버를 뿌리고 그 위에 얹어주는 게 정말 대박 좋다. 왜냐면은 약간 남자 느낌인데 너무 남자향인데 하는 거를 이 스테이포에버에 우아한 그런 포근한 향이 싹 눌러주면서 되게 여성스럽고 우아한 그런 느낌으로 바꿔주는데 이게 되게 묘해가지고 저는 약간 중성적인 향도 좋아해가지고 이 종합도 완전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요 헤어 퍼퓸인데요. 제가 사실 이거를 처음에 써볼 때는 그렇게 막 엄청 좋다, 짱 좋다 이런 느낌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리뷰에 그 회식 때 김치찌개 먹거나 고기 먹었을 때 머리에 뿌려주면 은 냄새를 먼저 싹 없애준다. 그 리뷰를 보고 제가 따. 나서 진짜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정말 그 꼬리꼬리한 냄새가 싹 날라가가지고 그 뒤로 진짜 맨날 맨날 들고 다니면서 뿌리는데 여러분 진짜 회식하실 때 이거 한 번만 뿌려보세요. 내가 5분 전에 뭘 먹었는지 아무도 알수 없게 냄새를 그냥 싹 지워주고 내 정수리에 그 향기로운 꽃 냄새만 남거든요. 보통 헤어 에센스는 약간 기름, 오일 타입이 많아가지고 내가 머리도 안 감고 온 날에는 바르가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죠. 근데 얘는 딱 보시다시피 이렇게 찰랑찰랑 그런 기름진 제형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막막막 뿌려도 머리가 하나도 딱지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 얘잘 쓰고 있고 저는 요즘 이 스윗홀리데이 향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얘가 되게 달달한 로즈 향인데 보통 로즈 향이 그 제가 싫어하는 코가 탁 무거워지게 그렇게 두껍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가벼운 로즈 향이에요. 그래서 여름이나 가을까지 쓰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달달한 로즈 향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향하면 은 약간 조이님이 떠올랐어요 되게 달달하고 상큼하고 약간 사랑스럽고 그런 느낌? 이런 에어 퍼퓸 자체가 향수보다도 훨씬 훨씬 가볍기 때문에 그냥 부담없이 엄청 엄청 많이 뿌려도 되고 이렇게 조그네요 그래가지고 미니백이나 이런 데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사용하기에 좋아가지고 얘도 완전 데일리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푹 빠진 유드 제품들 솔직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그럼또 너무 다 쓰실까봐 향수 다비슷했을까봐 친구들한테도 막잘안 알려주고 그랬던 향인데 여러분들과 꼭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처럼 뭔가 유니크하지만 강하지 않고 누구나 뒤돌아볼 만한 그런 향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가격이 또 너무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신 분들은 올리브영 가셔서 꼭 시향을 해보시면 은 정말 만족을 하실 거예요 같이 쓰고 싶어서 구독자 이벤트도 가져왔으니까 꼭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여러분 꼭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안녕